Get dirt on my shoes. I don't mind climbing eight more floors, cause these stairs are all head in the air. I don't wait for the c l o r n i n g sunshine. 자봉이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야 뭐야 나 여기 잘못 온 거야 지금. 저 근데 하늘 끝까지올라온 듯한 느낌으로다가 지금. Ooh. 도나야! 난로는 아직 킬 수가 없어요. 심지가 줘야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마셔야겠어요. 진짜 추워, 추워. <웃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웃음> 근데 이게 이래서 공간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봉도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난로도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진짜 좀 좁은 느낌이에요 꼬달구이 한잔에 고수 때 맥주 한잔 짠 그첫님이 제일 맛있거든. 또말안 해도 맛있는 거 알겠죠? 엎어 문어니까. 응? 음? 이거 오징어래, 오징어. 문어 아니고. 음. 어.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엄마, 너무 딱딱해졌네. 천잘 먹음 얘기야. 음, 지금, 회번노드님 영상 보고 있어요. 이날 라이브할 때 받는다. 감자깡 맛있쥬? 응? 뭐지? 방어 <웃음> 묵탕 <땅> 유기농 주스. <웃음> 맛있구만. 아 감자깡 맛있겠다. 애는 좀 부드럽네. 음. 자꾸 눕게 돼요. 이렇게. 누워버려요. 못 일어나요. 아이고, 술이 맛있어진단 말이에요. 지은 니은 당황. 아. 나무 안 들어가도 음. 고생하셨어요, 지금. 자래서 지금 여기서 불을 펴볼게 와, 그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자꾸 불이 꺼져요. 아이씨, 이거 뭐야? 아직 깜깜하진 않은데? 벌써 저렇게 떴네요. 아, 뭐 이래? 이 나무가... 여기서 산 장작인데 정말... 아, 여러분, 이거 샀어요. 타벤탄 랜턴인데 근데 이거는 너무 안끌어지던데나 집에서도 해봐도? 맛있다, 맛있다. 제가 루미엘을 갖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갖고 언제나 불은 위로하는 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오호 예쁘네. 여러분 한 시간 만에 불 붙었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 승질난다 진짜 불. 확확 태워서 오늘 다 태워버릴 거에요 나무 난로 위에도 지금 장장 말리고 있어요 홍제월이 막게요아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부니까 불이 미친듯이 쎄 너무 심한데? 오! 장난 아니다 위험한 건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제가 집에서 부추 만들어왔어요 저기 나무에서 거품이 막 나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나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불 붙이는데 진짜 어려웠어. 아, 이물이넘 먹어야지. 난로에서 구워지고 있어요. 짱이야 짱. you 이사람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날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위에 에코펜이라고 하거든요 저거 그냥 올리면 이게 뜨거워지면 알아서 막 돌아요 밝죠? 엄청 밝아요 잘 때도 밝아요 아 근데 진짜 춥네요 이제 아침입니다 새벽에 날로 꺼졌거든요 음다시쯤왜 <웃음> 음, 너무 추워서 방금 켰어요 <웃음> down 니다 이렇게. 바빠이.